<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이입니다한 <웃음> 1년 전쯤인가요? 팀원들의 가방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그 틈을 타서 제가 팀원들 가방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 반차 쓴 팀원도 있고 지금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저희 상집자의 가방입니다 어디 가방인고? 아, 매조미네드 가방을 메고 다니네요 오, 어, 뭐가 많아 생각보다 많아 어,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들고 다니고 물티슈 그리고 선스틱 이런 것도 들고 다니네요 아, 우리 상수자님이 이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갖고 다니네 입덧 캔디 이건 뭘까? 이 오빠 연필 들고 다녀 연필 깎아 쓰나 봐 민트도 들고 다니네요 그리고 돈과 카드, 립밤, 그리고 이거 <웃음> 이름 진짜 귀여워. 센스 있게 뿅 이거 입에다가 뿌리는 거 맞겠죠? 음다른 생각 로드한 괜찮네요. 아뭐더 없나? <웃음> 츄르 안경 닦기 어, 저희 상집자님께서 집사님이 주시거든요. 츄르도 들고 다녀 어떡해. 왜 <웃음> 기장?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아 저희 멤버들 명함을 들고 다녀요 키도 반영된 거라서 봐봐요 매니저님과 궁집자님 키 차이 근데 왜내건 없냐? 아무튼 저희 상집자님은 끝까지도 양이를 생각하는 집사님의 가방이었네요 아 별거 없네 자 이렇게 상집자님 거끝 다음은 우리 빈집도 가방도 먹어 이러니까 어? 힘이 세지지 <웃음> 뭐가 맞네요 <웃음>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 역시 F 우리 빈집자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ESTJ랑 잘안 맞는 것 같아 저요 <웃음>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뭔 얘는 무슨 메이크업 아티스트네 뭐야 이거 안티 헤어러스 쿨링 케어 어, 얘 머릿속 많은데 이걸 왜 뿌리고 다니지? <웃음> 시원해. 그리고 스타일링 스프레이, 컬 크림, 헤어 에센스까지 들고 다니네요. 톤업 선크림까지. 어? 이건 또 뭐야? 블리스텍스. 여기 걸 립밤 되게 좋은데. <웃음> 이런 걸 넣고 다니니까 무겁지. 뭐, 뭐 이런 걸 해? 이거 하는 거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두 손으로 해도 안 된다. 에어팟, 펜, 기름종이, 데일밴드. 새끼 뭐야? 이런 거 챙겨 다니는 남자야? 뭐이 급해 그 봐봐 혹 장이야? 손수건 챙겨 다니는 남자야? 막 아니, 여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앉을 때 이거 막 꺼내줘서 막 아니, 앉으라고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피부 면역 유산균 얘 진짜 뭘잘 챙겨 먹어 하드지갑 이게 다네요 <웃음> 뭐, 뭐 이런 걸 해? 뭔가 아직까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았다 추르랑여기 미용가 어? 뭐 안나왔어 아니 오빠 가방이 없더라고 우리 매니저님 가방 줘봐요 아 가방 갔다 왔다. 아 그니까 알았나 봐아 좋아 이뭐 없겠지 뭐 없겠 <웃음> 자 우리 매니저님의 가방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 없는데? 어 이거 저번에도 들어있었던 어저 울라프 뭐지? 아 그건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거 봐! 여기다다다다 <웃음> 머리가 가벼워지고 있어서 여러분, 늦기 전에 문을 <웃음> 준비하세요. 이것도 이제 머리아 <웃음> 머리에 <웃음> <웃음> 아, 머리에 진심? 진시... <웃음> 어? <웃음> 그게 거기인데? <같은데? 웃음> 아, 오빠도 이거 모아서 다니는... 어, 오빤 나 있어. 상집자님은 나안 들고 다니더라. 여기 나 있어요, 여러분. 나 있어. 동작 구만 밑장 빼기냐? 아니 아니 재밌는 게 아직 안 나왔어 아얘 봐라? 아, 이거 주작이지? 그 안에 신나는 사람한 없으신 거아니 없었어! 없었어! 이제 나는 단차 쓰신 멤버들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같아요.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잠차 썼으니 이제 곧 올거거든 궁집자님과 쭌디터의 가방에만 먹는다 요소하게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왜 안오지? 어, 오늘은 양말 안 뚫려있나? 구멍? 누구인가? 왔다x2 왔다, 왔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방검사의 날이 왔어요 내가 기대들만 기다렸어 누구부터 갈래? 매를 누구부터 맞을까? 자 우리 어 궁집자님의 가방 오늘 좀 무거운 묵직한데? 어 뭔가 든게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선물로 받은 모자 이렇 이거 약간 깐지용인가? 아 오빠 작년 때 기억나? 아뭐아 뭐. 아, 택도 안 버리는구나? 어 아, 이런 와펜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요런 데서 재밌는 게 나왔거든 작년에 시그널베리 구말론에 블랙베리앤베리라는 향수가 있거든? 그거랑 비슷해? 그거랑 향이 똑같은데 다이소에서 2,000원 다이소 2,000원템이래요 여러분 강추 강추템 그때도 내가 되게 어, 어. 에어팟 지갑 어 오늘은 없네 이거 없나? 이 진짜 없어 오딱 빼놨어 쭌디터의 가방이에요, 여러분. 이거. 잠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나쁜 생각한 나잘못했다 <웃음> 기대했어, 사실. <웃음> <다시. 웃음> 여러분, 지방 좋다. 이거 다이어트야. 이건 뭐야, 뭐 종류가 이렇게 많아. 다 달라? 일단 지금 왼손에 든게좀더 촉촉. 촉촉이. 커버. 어, 다들 눈 보호해야 되니까 저만의. <웃음> 아, 이저 이거 먹으면 술을 더 많이 마실 수 있다고. 그래서... 어, 또 뭔가 많아. 이건 뭐야? 아 그게 그 아로마 아 이런 데다 바르면 사정이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는데 아. 바르면은 좀 릴렉스되고. 이거 되게 좋다. 아 우리 남자들은 델밴드 왜다 뭐 갖고 다녀? 톡방밴드라고 아, 제가 잠자리 잘. 때 어! 휴시를 외박을 위한 붙이면은 야, 위에다가? 응 그렇게 붙이면은 코를 좀 내가 빼개서 확장을 잡혀 이런 거 돼? 그래서. 이건 뭐야? 귀엽다 아 키링, 키링. 아 얘가 그것까지 샀더라고요 응원봉까지 샀더라고요 <웃음> 사랑해요 뉴 뉴진. 진스 사랑해요 뉴 진스 삼촌 팬이야 넌 이제 오빠 아니야 아 오늘은 아쉽네 재밌는 게 없었어 망했어 그럼 영상 쓸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 시즌2죠 팀원들의 가방 체크 끝내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다른사마이가 없었습니다 <웃음> 자 그럼 저는 또 1년 후쯤 요 가방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